영화불러 갈래요? 나 그거 봤어 4번 타자 여유있게 타석에 들어옵니다 나랑 양호장 갈래? 나 그냥 약속 있어 언젠지 말도 안했다 번호 좀 알려주세요 0 1, 0 7, 8, 3, 9 안 알려줌! 010 7839안 알려줌! 커피 한잔할래요? 식도가 없어. 커피 한잔할래요? h 이 Bye. I love you. i kill you 그러지 말고 얘기 좀 해요 나 한국말 잘 못해 Bye i kill I you 나 한국말 음. 잘 못해요 도도한 표정 너무 예뻐 그래요? 이래도요? 별빛이 내린다 나랑 라테일 한잔 할래? 라 다시 먹는 이성이 자꾸만 다가온다고요. 채쌤이 딱 알려줄게요. 이렇게 거절하세요. 퇴. 그럼 오늘도 좋고 좋고. 좋고 팅